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끼입니다. 최근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 영상과 자전거 사고 유형을 블랙박스 장면으로 소개해드린 영상을 통해 저 또한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액션캠을 활용하자니 충격과 분실이 걱정되어 아무데서나 막 사용하기 좀 우려스럽고 수시로 탈착과 촬영 모드 설정을 전환하기가 번거로워서 자전거 붙박이용 블랙박스를 하나 구매할까 고민하던 차에 하공주라는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협찬해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사용해본 후기를 담아봤습니다. 제품명은 미니박스 R이라는 자전거와 차량 겸용 블랙박스고요. 본체 가격은 42,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럼 솔직한 후기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우선 사용 방식이 정말 간편하다는 것과 라이트 일체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인데요. 라이트도 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작동돼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파란색 LED가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왼쪽에서 빨간색 LED가 켜집니다. 파란색 LED가 켜졌을 때 카메라 표시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LED가 깜빡깜빡하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 LED가 켜졌을 때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영상 녹화 뿐 아니라 유사시에 급히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생기면 핸드폰 꺼내고 비밀번호 눌러 잠금을 해제할 필요 없이 블랙박스로 즉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전방용과 후방용을 모두 탑재하고 있어서 장착 위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즉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편합니다.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처럼 나사선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무 소재의 끈으로 결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편하긴 한데 문제는 로드바이크, 나 MTB, 하이브리드와 같은 일반 자전거의 핸들바나 스템에 장착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퀼스템을 사용하는 생활용 자전거나 미니벨로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는 장착이 어렵지 않은데 일반 자전거에는 후방용으로 시트포스트에만 장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더군요. 거치방식이 핸들바와 같이 가로형이 아니라 시트포스터와 같이 세로형 튜브에 장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릉이와 브롬톤과 같이 스템의 두께가 가는 제품에는 장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고프로와 동일한 마운트 방식을 호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고프로 마운트에 어댑터를 추가해서 핸들바에 장착했는데요 마운트 자체가 클립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재킷의 앞주머니나 가방에도 장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미니 박스 아래 화소는 FHD 픽셀 크기인 1920x1080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보는 FHD의 화질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화소와 엄연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화질은 촬영 기기의 센서 크기와 렌즈 크기, 프레임 수등 많은 요소들을 통해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화질의 스펙을 높여서 제작했다면 가격이 결코 4 2 0 0 0원으로 책정될 수 없었을 겁니다. 블랙박스의 용도는 아무래도 타고 현장을 담아내고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성비 블랙박스는 화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고가의 액션캠처럼 손떨림 방지 기능 역시 없고 야간에는 더한 흔들림이 발생하지만 주행 중에 일어난 사건 영상을 확인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도 디테일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따지기엔 욕심이 큰것 같습니다. 영상이 영 어지러워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중고가의 블랙박스를 알아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사용방식과 탈착방식이 매우 간편하고 빠르다는 점 라이트가 일체형이라는 점 자전거 외에도 도보용, 차량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치명적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클릭 한두 번이면 바로 작동되고 탈부착이 전혀 번거롭지 않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네요. 영상 화질은 최신폰이나 최신 디지털 카메라처럼 우수하진 않지만 주행 현장을 인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라는데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공주 사이트에서 구매한 메모리카드까지 AS가 된다고 하니 만족도가 더욱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세팅할 때와 영상 확인을 위해 메모리를 탈거 또는 USB 케이블과 PC를 연결할 때마다 블랙박스 사용에 앞서 현재 시간으로 설정해 주셔야 한다는 게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가 아니면 굳이 영상을 확인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잠시라도 메모리 탈거나 PC에 연결한 다음에는 반드시 현재 시간으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가성비 블랙박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판매처를 묻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하단에 구매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하게 리뷰했고요. 구매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띠링띠링